야야야! 너뭘그려봐 씻... 정말 한번 혼나고 싶어? 아에 에이... 어? 어? 뾱! 잘아내 거... <두... 두... 두>.... 라면! <웃음> 아침 식사로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으면 여쭈교 당일 지안해란 말이야! 벌써 당일이 안 돼! 야, 설라! 빨리 웃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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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한다. 뭐라는지 몰라도 까라는 까야지 뭐 그냥 다지는 아� 응. 되는 거 아니야? 많이 많이 어, 준비. 음, 부릅. 준비. 준비. <놀람> euh, 너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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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일이야 내 이름같이 좋아 지켜보겠어 끝까지 하니 음...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힘아어 응?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점점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거야+ 힘들어야 거야+ 거야+ 거점점 예, yeah, 이 가방 좀 응? 교실까지 들어다 줄래? 좋아, 뭐? 난힘센 남자고, 넌 약한. 근데, 넌 이름이 뭐니? 장수야, 이창수 장수. 쫄래쫄래. 오, 걔나 흔한 이름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야,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장명소에서 지은 거거든? 아이고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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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떨어지겨? 에, 자, 그래, 네, 큰 길로 나가봐라. 에, 쯔, 아, 썩나라. 할아버지, 두부 좀 많이 갖다 놓으세요 멜로, 아이, 참. 아이레서가, 얼때 멜로다, 멜로르르르르다. 세 개, 세 개, 에, 세 개. 아침부터 야굴리지 마세요. 아, 아, 아, 그이, 아 뭐야? 반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canceled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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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으악>. <웃음> 아 아이 소민아파트 여기니? 응 <웃음> 1층 아니야 아니야 높은층이야 아니, 지지 밀어봐 기가 아, 작아서 그나마 나야 에휴 개단 많기도 해라 <웃음> 어디야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더 가보면 알아 에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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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 혼자 살 거야 <웃음> 느낌표 <웃음> 그럼 밥은 어떡하니? 피바보 내가 해먹지? 아시아으시으 밀가루로 수제비도 해먹고 또 그러다 으쿵쿵아쿵소녀갑자자소소녀불쌍해해진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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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자꾸만... 저, 저, 저, 자꾸만... 김구메 꾸자꾸 아니, 너 자꾸만 쳐다보고 싶어... 아, 어, 원산 부근에 추가령에서어쩌고 저쭈! 쩌꼼지락꼼지락 슥슥쓱쓱! 히히히히! 김구꾸우 자! 이건 어, 어디 산맥을 그린 그림이니? 어?